교수님! 산업이 왔느냐? 여기 있습니다 석탄 네가 그런 동안 지금 내가 석탄 3세트는 받았다 알바노아 일이 저렇게 느려 아 효율적이지 못해 하아... 아 잰소리하고 싶다 일을 할줄 모르네 아와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열받는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날 부르는 거지? 여기 은연아을이! 요거 동작이 안된다고 쇼 요거? 어 맞아 맞아 그거 고쳐야 하는 일아 혹시 저와 지금 이과생 모드십니까? 뭐 비빅 <웃음> 지금 요게 은현님이 설계를 하신 그런 기계인데요 음. 이게 지금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딱 보니 동력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동력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웃음> 동작이 되느냐 <웃음> 아, 소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잠깐 어. 나 죽을 뻔했어. 어 죽을 저, 죽을, 저... 죽을 죽을 죠를 죽을 봐 봐. 죽을 죠를. 자, 자 여기 합도 여기 있습니다. 날카로고미이 붙은 걸로 날 썰었다 지금.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저아 오해십니다. 이거 진짜 정말 오해십니다. 그러면 10초 주겠으니 이 기계의 문제점을 말하거라. 동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도 없고요 지금. 여기 물이 들어갔다. 5초 주겠다. 다음 문제점을 말하거라.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물은 고여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밀어줄 힘이 없습니다 지금 어, 똑똑하구나 어,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음, 어, 난 똑똑한 자를 좋아한다 한번 살려주도록 어, 하지 어, 어 살았다 어..어..와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 그 다음 여기서도 밀어주고 와우 혹시 나무 있으십니까? 나무? 네무? 네무는 네모. 저작거리에 많을텐데 왔으니까 일로 와보거라 어, 순간 w a s going on? w h 고 t s going on? w h a w a s going on? w a s going on? What's going on? w h a 필요한데 i n 소 on? w h a 아 오, 오, 오셨나요, 나을이? 공가 필요한데 지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곳이냐? 저 의원 나을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저작거리 지금 저 이게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저지 편전 들어가야 되는데 나을이. 아 이거 우리 집 사노비가 다른 집 사노비 역할 하고 있네? 아니야 언니 그거면은 하 꿀구 할수 있어 꿀. 그럼 좀 해보거라. 와. 어, 저 나을이 상당한데. 음... 소 지금 원정대 떠날 거라고 합니다. 조금 오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얼이. 아케 아케이는 무슨 말인가요? 네 예전에 청나라 어. 유학을 가본 적이 있다. 아네 거기서 맛있는 걸 먹으며 음그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음 얼마나 을 들였는지 아느냐? 아 이제 막하시네요. 초원 에 빠라 빠라 빠고빠 빠라 빠 사장 소리 들리지 않나? 여기가 그 여기 저기 보면은 저기 무당집이 있지 않은가? 귀신이 그 지금 무슨 한임에 쳤는지 그러니까. 자꾸 내 귀에 속삭인다네 지금 내 좋아하는 음. 지금 저 귀에서 뭐 하시는 건가 지금? 내 실수로 유리창을 쐈는데 깨졌다 어떡하지? <웃음> 알파 지노 나으리 아 뒤에 아, 릴 아, 아. 어! 어 잠깐 얘 감염됐다 와 나을이 진짜 실망입니다 나을이 바로 도망가는 것봐 나을이 저거 어 나을이 팔뚝 제가 물 겁니다 이따가 협도도 뺏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아 나을이 나을이 뭔 소리지 그거 그러니까 무슨 천둥 치는 소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늘에 손등이 쳐... 나흘이 저 나을이 저그 초콜릿 하나만 얻어 기쁨이 초콜릿 어? 아아 감사합니다 자이 저거 얼른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 아뭔 소리? 자꾸 천둥치는 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천둥이 하늘라 이거 뭐 햇빛 사라진 거 같은데? 어.. 헐라? 좋아 장난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도망치자저 이쪽에서 <웃음>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이거 감당 가능하신 겁니까? 좋아, <웃음> 좋아. 어? 어? <웃음> 천둥 소리가 들려서 <웃음> 눈을 떠보니 우리 집에 반이 날아갔다 라고 하면 은 네정말로가 아름답구나 정하 왜제 왕만 날리신 겁니까? <웃음> 이렇게 된 김에 비밀기가 없는지 다 터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 안된다 그만하거라 미친개냐 내 해명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 집안에서 죽은 자들이 막 나오길래 내 소총으로 그들을 잡으려 했다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다 태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하. 아니 그니까 소총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H 공은 왜내 손에 바주카를 쥐어주었는가? 보아가 그게... 달라면서 내 위로금으로 이거 주겠네 어떤가? 저는 그러면은 그런 걸 바랍니다 저와 어떤 걸 바라는가? 저는 지평전 그리고 내 집인데 왜 네가 말하냐? <웃음> 그리고 빗 소리는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 무관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그렇게 될수 있는 그 아이템 조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저와 조합법이라. 예, 예, 예. 이보게 광대 조합법이라 음내 오늘부터 꿈을 바꿨어 난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웃음> 내가 왕이 될것니까 <웃음> 그럼 넌 지금 죽을걸? <웃음> 그럼 죽이겠다 <웃음> 야 어차피 <웃음> 터진거 그것의 조합법을 내 알아왔다 와우 근데 문제가 힘들어. 좀 있다 예? 물러줄 테니 잘 듣거라 예 일단 책과 기펜 공부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습조 마습조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 함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정제된 광채가 필요하다 아그 공중에 뜨던 그거요? 아 걱정하지 말고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예 압니다 예 압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과학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 품고 있는 알이 필요하다 달걀로는 안 된다 무슨 알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곤 예? 와 쉽지 않네요 그럼 신분 올리는 게 쉬운 줄 알았더냐 <웃음> 아 맞습죠 내가 이 세자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그냥 그렇게 놈은... 태어났다 아 뭐라고 <웃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 에? 같은 놈싹다 죽였다 <웃음> 광대야 예 아폴로 와나질러봐라 <웃음> 마포대교가 마크키고 같습니다 <웃음> 올림픽 대교는 무너졌느냐? <웃음> 아, 아니, 올림픽 대교 보시겠습니다. <웃음> 제자 조안합시오. 무사의 꿈을 꾸고 있다 들었다. 예예 yeah, 예. Yeah, yeah. 무사는 자고로 검이 써야지 않겠느냐? 와우. Wow. 지옥의 나는 특별한 광물로 만든 검이 필요하다. <웃음> 너도 너다. <웃음> 자고로 무사라 함은 자신의 검을 잘 갖고 닦아야지 하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 수선 인텐트 책이 필요하다. 와우. Wow. 빡빡이 아저씨! 아 죄송합니다 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는 에메랄드로 채우면 된다 에메랄드 몇개필요합니까두 자리 빼면 일곱 자리를 에메랄드로 넣어야지 않겠느냐 와우 빡빡이 아저씨 아, 어부 뭐라하지 말거라 붙이는 빡빡이가 되고 싶은 겐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대입니다 이 그럼... 그 에메랄드면은 그 주민치료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와우 빡빡이야 그... <웃음> 아, 나 하지 말아요앙패나 뭐하느냐? 어? 저희... 친구 일하는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웃음>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오, 착하 친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혼자 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정입니다 음... 정말 너말고 많다 이 자식이... <웃음> 꼽힌 사람 나겨놓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주변에 앙페라앙페라 죽은 자았는데나좀 지켜줘야지 배고픈 사람 부르잖아 앙페라 앙펜아! 앙펜아. <웃음> 순서 밀리면 못 받는다고 앙페라앙페라이 <웃음> 정도면은 다 만든 것 같은데? 음.. 아유 복잡해라 어, 내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것 같아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이게 무슨 기계야? 이게 그러니까 초콜릿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계랄까? 편아 그러고 있으니까 마치 너가 기계를 돌리고 있는 거 같잖아. <웃음> 전혀 아닌데. 직현전 학자 같아? <웃음> 아니 그냥 프랑스 혁명 준비하는 노동자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은연아리. 응? 얼추 기계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제 외관만 조자가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죠. 아로 체기 실력이 상당하구나. <웃음> <웃음> 아. <웃음> 오. 역시 막타 아이쿠. 실력은 막타는 기가 막히게 쳐 그냥 <웃음> 은연아을이 됐습니다 음어 그다음에 여기에 담겨있던 물이 지금 펌프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 보이십니까? 오물 빼거라 거기 꿀 넣어야 된다 저 그러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이 아닌 거 같아 <웃음>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웃음>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나왔습니다 오! 쪼로륵 됐지요? 와 이거 업적이다 업적 진짜 와 이런 거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진짜 나 진짜 큰일 난 건데 이거 와 아이고 잘했다 와 열받는다 <웃음> <웃음> 자하 앙팬이 오거라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알기로 네가 소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들었다 위치만 말씀해 드리면 됩니까 혹시 같이 가는 겁니까 <웃음> 빨리 인도하거라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또소 우리 안에 또 죽은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 칸씩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반블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는 어떤가 싶은데 와 뭐지? 나 오늘 머리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죠 지금? 내 스스로가 너무 무섭다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착각 <웃음> 저하 누가 도배를 하는데 주의값이요 응대해주고 계신데요. 좀 재밌게 킵해 중이신데. 네몇안 음... <웃음> 되는 낙이다. 좀 <웃음> 재밌게 킵해 중이십니다. 음... 어 왔다 소가 왔다. 오케이 얘가 데려왔어. 와우 소가 문다. 어? 어? 왜너 에너지가? 아, 너 배고파서 그렇잖아. 배고, 배고픔이지 <웃음> 근데 뭐 하나 잊은 그 같은데? 뭐? 소를 데려온 사람이 또 있거든. 렇잖아배이구나그원나 그렇잖아. 배고파서 저 우유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한번 넣어봐도 됩니까? 말고 그거를 초콜릿으로 만들자꾸나 아 초콜릿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응응 음, 음. 만들어야 되는 일아 이렇게 우유 넣고 코코아콩 넣고 예. 설탕 넣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하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시면 안됩니까? 이거 아직 초콜릿 고치 상태라서 못 넣는다 아 그걸 또 녹여야 돼요? 응응 음, 음. 어떻게 녹입니까? 그지 알아봐야 된다. <웃음> 알겠습니다.